안녕하세요. 네네. 예. 네. 아, 뭐, 신천지 탈퇴하셨다고. 예뭘좀 네, 네. 도와 뭘좀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아 전화 한거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어, 예예. 네. 그래서 아니 신천지가 아니면은 그냥 탈퇴하지 뭘 두려워해요? <웃음> 그렇잖아요. 그때 저는요. 김남희 원장이 똑같은 우리 이만 이만희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고 영생이 없고 제사장이 없다 그 말을. 했을 때 저는 단호하게 잘라버렸거든요. 아, 예, 예. 저도 16년 다녔어요. 아이고, 참 고생하셨네. 아이고, 예, 그래가지고, 김남희 원장 그 간정을 듣고요. 한 3, 4개월에 아주 괴로워서 막 울며, 안겨라 저도 막내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외롭고, 괴롭고, 막 사는 게 허세상을 살았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지 인생이 너무 아까워서 예, 너무 아까운 세월 그거기다 보내가지고 음, 열심 열심히 했죠 신천지에서 아이고, 참. 예, 그렇게 몰랐을까 그렇게 몰랐어요 했던 순정만행이라고 몰랐어요 그때. 그게 근데? 성경, 그 성경이나 어떤 공부를 예그 사실은 신천지의 성경대로 이루어졌다고 예 처음 들어갈 때 성경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막상 들어가서는 본인 까 신천지에 계신 분들이 예. 성경 볼 시간도 없고 예. 너무 바빴던 것 같더라고. 바쁘고 아. 훔치고 공부한다고 하면서 맨날 예, 예. 시험 보고. 예,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을 좀, 그, 게시록만 보지 말고, 계시록하고 예. 마태복음 13장, 14, 13장, 24장, 25절, 25장. 예. 예. 그런 어떤 딱 정해진 성경만 봤잖아요. 예, 그런 것만 매이고 그런 것만 봐고 그래서 옥사님한테 3개월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게 아, 네, 그러셨네요 <웃음> 예, 그러고 나서 좀 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아, 그래도 어떻게 상담소 찾아가셔서 이 아니, 제가 어래서한 35년을 어 이제 뭐야. 그봉사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더 잘못 잘 믿으려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잘 믿다 보니까, 기도를 저는 3시간씩 했어요. 다닐 때. 네, 네. 쬐, 그, 적게 해야 2시간이고, 3시간, 씩해야세섬유을 했어요. 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성경을 좀 보라는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예, 예. 그 성경을 보라는데, 성경을 보니, 아무것도 진짜 깜깜하고, 이해가 안 가는 거요. 예 네, 네. 그래갖고 성경 가르쳐 준 데를 찾다 보니까, 진짜 찾았어요. 아, 성경 공부하는 것을 찾다 보니까 또 그쪽으로 연결되어 그랬구나. 예, 예. 그래갖고, 거기서 공부를, 제가 공부를 좋아했거든요. 네네. 신천지, 처음에, 처음에 신천지를 그니까 어떻게 만나셨어요? 아니, 이제 저는요, 또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가르쳐 주는 데 어디 있느냐고. 네네. 네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가르쳐 준 데를. 네네. 자, 무다막 누웠어요 그때 는 어떤 할머니 하나가 예예 그거 이제 말하자면은 저기 뭐야 거기 센터를 알려주더라고 아 센터를 알려줘요 네네 신천지 그래서 음. 이제 그거찾아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공부하다가 바로 들어간 거죠 아이 그러셨구나 예. 그러면 몇살 때나 가셨나요? 제가 신천지 22년이었거든요 아 22년이 신천지 22년인데 지금 올해가 38년입니까? 예 그죠. 38년이니까 16만 됐잖아요. 예, 예. 16년이면, 우리 그때, 어머님 나이가 그때 몇 살이나 됐을까? 지금 2, 3살? 예, 예. 그때 들어간 거죠. 한참 활동하실 때 막, 이 나이에 예. 신천지에 들어가셨네요. 예, 예. 그럼 막 전도도 많이 하시고. 예. 신천지 가서도 전도 많이 하고, 교억받고 전도하고, 기억받고. 그래서, 음. 그래서, 백십만 원 내라고 정도 못한 사람 그러잖아요. 저 나올 때쯤.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건 성경이 없는 거니까 내지 마. 내가 친정지 사람한테 그랬거든요. 네, 네. 음. 성경이 없는 사은 하지 마. 성경이 있는 대로 가르쳤잖아요, 여기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성경 없는 건왜해냐고그중이 막, 얼마나 그런 사람한테 재촉을 했는지, 빚을 내서라도 백십만 원 내더라고. 네, 네. 병신같이. 그래서. 그왜냈냐고그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 이제 그랬지. 음 어머님 같은 경우에 보니까. 예. 이제 50대 초반에 들어갔을 때는. 예. 전도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인정을 받았는데. 예, 점점 오래 있으면서 나이 드신 분들은. 예. 참밥 신세가 되더라고. 그리고 참밥 신세, 예. 그 작년 1월, 2월에 어, 코로나 어, 왔잖아요. 네네. 코로나에 또 김남희 원장 그 간증을 들었어요. 아이고. 예, 예. 그래갖고 아, 잘 됐다 싶어가지고는 이제 막 그때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 못하잖아요. 네, 네, 못 모이겠죠. 네, 예, 못모이는데도두 명씩 찾아서 들어가서 이건 아니니까 오지 말라고 나한테 오지 말라고 나 아닌 건 아니니까. 네네. 어, 나한테 찾아오지 말라고 전도사가 이제 전도사 하고 이제 저 인간 사람하고 이렇게 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나 아닌 건 아니니까 오지 말라고. 설마 내가 나갈 줄은 몰랐죠. 그랬을 거예요, 예. 예. 예,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차단을 다시 떼는 거 전화가 안 돼요, 신전지 사람. 예, 예. 예. 전화를 해보니까 안 돼요, 제가. 전화를 넣어보니까 예. 다들. 맞아요, 맞아요. 나간 사람 전화 받지 말라고 하고, 예. 그 자리에서 전화번호를 차단하게끔 시키더라고. 그러니까 전화, 예, 예. 그, 교사들이, 예. 그, 아는 지인들 찾아가서 휴대폰을 꺼내서, 예. 그 자리에서 번호를 차단하게끔 아예 시키더라고. 어 하여튼 그래요 거기 있을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거기서 재능 처리하고 예 광고하고 네, 근신 근신 내렸다 근신에서 말안 되는 면 재능 처리해서 예. 차단을 다 시켜버려요 그거은신정지 음. 있을 때그거는 알고 있었지만은 나한테까지도 그렇게 왔나요 그 내용을 못 들었거든 요 제가 네네 그래서 전화해봤더니 다안 받아 음못 받는 전화라고 그러고 다 차단이 됐더라고 그러니까 신기한... 저도 재능 처리한 거 같아. 요 예재명처리 했을까요? 그러니까 1 6년 동안 그냥 쉽게 부려 먹을 때는 언제고 예또 예. 자를 때는 막 잘라버리고 고생한 것도 예. 의미도 없이 예예 예. 그러니까 이제 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우리 어머님은그 뭐지 그 김남희 원장 그, 그 유튜브 간증 유튜브 간증을 듣고. 듣고. 나올 생각을 하셨네요. 마음이, 아, 내가 잘못됐구나. 나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오, 그 간증을 듣고. 네네. 김남희 원장이 그렇게 부러버릴때 유튜브 간증 듣고 그냥 저는 단락하게 잘라버렸어요. 아, 거짓말인지, 아, 내가 속았구나. 그 느낌이 확 왔나요? 네, 바로 아, 그러셨구나. 아니, 제사장 되고 영생 되려고 여기 그 신청이간 건데 영생이 없다고 그러고 제사장이 안 된다는데. 그거 뭐가 또 있어요, 뭐? 알았어요구먼? 아, 그러니까. 그리고 김남희 원장도 좀 만나고 아시는 분이셨나요? 예, 그거 있을 때만 그 행사에서 맨날 주관해서 김남희 찍게 되고 김남희 막 이렇게 칭찬하고 김남희만 좋게 좋으했잖아 이만희가 아 그러면 혹시 이만희씨 김남희씨그 혼인잔치 할때 네, 네. 공설운동장에서 그 비오는 날 네, 네. 혼인잔치 할때 그것도 보셨나요? 예, 네, 다, 맞죠. 이거 다 있어요. 16년이나 됐으니까, 그러니까요. 책자도 있고, 사진도 있고, 다 있어요, 지금. 응, 아, 그러니까요. 그, 어. 저는 이제 그, 김남희 씨하고, 이만희 씨하고, 그큰 운동장에서, 네. 경기장에서 그, 혼인잔치를, 네. 왕관, 왕, 왕하고 왕비 옷을 입고, 예, 네. 그, 그거 했어요. 할때 올림픽 때, 예. 네. 올림픽 공원에서. 아, 그걸 올림픽 공원에서, 예. 네. 소개했잖아요. 예. 소했을 네. 때, 그것도 보셨나 해서. 예, 네, 그거 봤죠. 아, 네. 근데 행사를 하다가 끝자락에 가서 느닷없이 그 행사를 바꾸더라고요 음, 그랬다 치더라고 그 에, 근데 저거 뭔 짓이냐고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는 둘이 결혼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음, 그래서 직접 산 증인이 우리 여기 계셨네요 네저전다 네. 음. 있어요 책자도 있고 그러니까 사진도 그런, 있고 그런 걸 갖고 신천지인을 속이고 사기를 쳤으니 예, 그러니까 사실은 남편도 있고 애들도 있는데 남편도 있고 남녀는 있다는데 그런 사람을 죽는다고 하니까 는 이만희가 죽는다고 하니까 는 이혼을 하고 거기 이만희가 찾은 거잖아요 그러죠. 이혼을 시키고 그러니까요 솔직히 자기 와이프가 또 따로 있는데 어이구 사모님 있어요 그러니까요 사모님이 이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행사 때 네네. 행사 때 이제 이제 뭐야, 저, 저, 이만희 씨하고 사모님하고 둘이 서서 이제 꽃다발을 받잖아요? 성배들한테 그러면 은그 앞에서 꽃다발 받을 때 팔꿈치에다 딱 사모님을 밀어붙여요 그럼삼 뭐 사모님을 넘어지려고 그래 <웃음> 아이고 그런 것도 다 보시고 네 그래서 <웃음> 참 이상하다 아저말창피하지지 않나 선손도들 앞에서 저런 행동을 하길래 그랬더니 나중에는 보니까 아주 너무너무 아주 계약이 없어. 그죠, 꼭, 그죠. 어? 아, 아내가 있는데 보는 앞에서 바람을 피우고, 네. 예? 하고 살고. 그러니까, 그런 끼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밀어붙였나 봐.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이제, 이제 또 다음에는 이제 사모님이 쓸 때는 그 밀어버릴까 봐 겁나서 이렇게 떨어지더라고 <웃음> 떨어져요. <웃음> 겁나서. 네, 네. 세상에 사모님이 그러더라고. 사모님 그래갖고는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우리 그러면 그, 어머님은 신천지에서 예. 활동하실 때, 예. 뭐 예예 길거리 전도 많이 하셨나요? 그럼요. 전단지 같은 거 하고. 전단지 같은 그는게 아니라 저는 사람을 잘 사겨요. 아 그러실 것 같아요. <웃음> 잘 사겨가지고 네. 사람 사귀라고 음. 사기도 많이 당했어요. 음 그러셨구나. 예, 네, 그거 팔아주고 전도하려고. 아 물건 사주고. 예. 음, 그러고 더 억울한 거죠, 이게 더 억울해. 예 아, 많이. 고생도 많이 하고 어떤 돈을 예, 예. 많이 들여서 열심히 했는데 예, 돈 투자를 많이 했어요 신천지에다 가짜. 그러다 보니까 는 사기도 많이 당하고 그런데 예. 거기서 그 요한계시록 실상 예. 그 공부하고 하실 때 예. 정말 그 제가 궁금한 게 예. 신천지에 다니면 이만희 총회장이 안 죽는다고 하잖아요 예, 안 죽는다고 했어요 본인도 안 죽는다고 이렇게 예.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예. 활동하시면서 좀 믿어지셨나요? 영생한다고 아, 그러니까 믿고 한 거죠 <웃음> 그러게요 네. 사실 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네. 부활영생, 부활영생 육체영생은 네. 인간이 죽지 않고 쭉 영생하는 거고 네. 성경에서 말하는 건 네. 이제 물론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면 네. 그때는 이제 죽지 않고 바로 하늘나라 가지요 그런데 네. 우리 인간이 죽은 후에 예.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영생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영생인데 예. 신천지는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그 육체영생을 예. 그건 이제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없거든요 예. 예수님이나 이 마르다나 그 영생에 대해서 말할 때 예. 이제 죽음 이후에 부활영생을 말하는 건데 예. 성경 해석을 가지고 좀 사기를 좀친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생한다고 죽지 않는다고 있어요 우리 교체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숨전제에서 역사가 이뤄지니까 죽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만이나 왜 이렇게 꼬라지가 죽을 쌍이고 왜 이렇게 몰래 아프면은 한동안 안 비치다가 모여서 이렇게 아파서 못했다고 그러고 음. 그다 숨기고 했던 거예요. 맞아요, 다 숨겼죠. 안 아파야 되는데 허리 수술도 하고 병원에도 응. 입원하고. 그거 지점으로 는거잘못 알아듣는 거 것도 같고 눈도 안 보이니까 눈을 까고 막 그러대. 예예 <웃음> 예, 예? 영생한다는 사람이 아니 그렇게 말씀을 자기가 받아가지고 영생한다는 사람이 그렇게 있는 거지. 그때부터 자꾸 안 믿어지려고 그러더라. 아, 그러니까 그때 딱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사람이 예? 예. 야, 올해 90인가요? 90 하나인가요? 90 하나요. 예. 이제 그러면 사, 사실은 이제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 이제 75부터 3 네. 4내가부터쭉 봐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늙어가는 모습은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네. 그래서 조금 알아채야 되는데 네. 이제 맨날 그 설교 듣고 네. 이제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다 하다 보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네. 생각할 틈이 없었던 것 같아. 그런 게말이요 생각할 틈이 없었고 음. 거기 서 이렇게 훈련을 그렇게 계속 시키니까 시간이 없어요. 예, 그래 그래도. 예, 보금방도, 이제, 뭐, 하려면은, 그, 뭐, 저, 그, 그, 전문 지식 있는 사람이 데려다 놓고. 예, 예. 그것을, 이제, 그, 이렇게 보금방 교육을 시켜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없어요. 맞아요. 시간이 없어요. 맨날 고민. 아 예, 그런 시간이 없어요. 시험도. 예. 그럼 이제 나오셔서, 네. 이제 나오셔서 1년 정도 되셨네요. 그렇죠. 음. 1년 정도 됐죠, 인자. 딱 1년 됐네. 신앙생활 어떤 교회는 다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3개월 받았어요. 아, 그리고 이제 받고 나서 어, 다시... 여로 갔어요.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예여로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교육 받고래도 한... 한 달은 좀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덜 씻어져서... 네네. 그래갖고 요즘은 이제 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웃음> 그러셨어요? 예예 네, 지금은 좀 마음이 많이 편해지셨네요 예예 마음이 많이 편해지고 근데 신천지 태, 탈퇴자들 모임이 있다고 아까 네, 유튜브에 보니까 얼른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번호를 적었지요 아, 근데 이제 형님 어. 그쪽에도 탈퇴 모임이 있는데 아 그래요? 난 네. 몰랐네 있어요 신천지 쪽에도 예. 탈퇴자모임이 있어요 어머니 아 그래요? 예예 그러면 그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네, 목사님한테 물어봐서 할퇴자 모임이 있으면 연락해서 네. 서로 전화하고 지내면 훨씬 마음이 더 편해지실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전라남도 순천 네. 이쪽이라서 아 전라남도 순천이에요. 네네. 오... 이제 이쪽 분들 모임이 있는데 네. 거기는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예 네, 그렇죠. 음, 그리고. 그... 저희들 순천이면은 베드로지파죠 네네 네, 맞아요 베드로지파 네. 베드로지파가 제일 성경에서도 제일 부흥이 많이 되고 음 맞아 그래갖고 아주 번창해서 순천지에서 최고 를 알아줬잖아요 네네 베드로지파 사람들이 제일 많죠 근데 지파장은 어떻게 된거예요네지저에서 네, 네. 지금은 모두 나비던데요? 아파서? 예예 그럴거예요 많이 건강상태가 많이 안좋은거 같아요 아휴 왜염생한다는 사람이 건강상태가 안좋대요? 그러니까 염생한다는 사람이 아파갖고 <웃음> 예. 그래서 말입니다. 뭐, 거짓말만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신천지 사람, 그걸 유튜브에 그런 관심을 듣고도 그렇게 남아있어요. 난 진짜 바보야. 그니까 그걸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니까 러 이런 영상을 예. 아시는 신천지인들 분이, 보, 신천지인들이 보기만 하면 예. 나오는데, 예. 신천지 청년들하고 신천지인들이 아예 예. 이런 걸안 보지 않도록 교육을 받아서 예. 여러 번지들을안 타고, 안더라고. 안 열어보더라고, 안 열어봐. 근데, 저 아는 전지사님이 딸두 명을, 딸만 둘 낳았는데, 딸두 명을 다 데리고 들 셋이서 이제 신청지에 들어갔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 그로나 때문에, 김남희 원장 은 간증 듣고, 네네. 이건 아니다, 엄마. 이건 아니니까, 우리, 우리, 지금 현재 딸 둘은 나갈란다고 엄마랑 같이 나가자. 네네. 그 엄마는 전지사거든요. 네네. 근데 셋이서 한방에서 살다가 딸 둘이 나가고 신체 이제 떠나고 엄마는 안 나왔어요 아 예예 예. 그런 경우도 많지요 예. 그러니까 아직도 예. 그 14만 4천 명그 순교자의 영들이 내려와서 예 제사장이 되면 예전 세계 사람들이 고그 성격 공부한다고 돈을 싸들고 와서 예 공부하게 되면 자기들이 부자가 될 거라고 예. 나와서 보니까 그걸 믿었던 사람이 다보여그러니까 그런 걸 믿고. 그게 네. 한국에만 있겠어요? 그니까. 러 세계적으로 <웃음> 다 있지? 네네. 어? 그 정도 신앙을 한 사람들이 뭐 그런 거 모르고 하겠어요허라면 음. 툭, 멍청이 계속 너무 많이 한것 같아요. 나와서 보니까요. 네네. 아이고, 너무너무 바보였죠. 음. 요한계시록 그 해석할 때 어머니. 네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 있잖아요. 예, 네, 예. 네. 근데 신천지에 나와서도 보니까 사람들이. 예. 네.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잖아요. 예, 예수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로 알았거든요. 저는 신전이 있으면서도. 예 그런데 나서 보니까 이만이가 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약속의 목자라. 예. 네. 또 다른 보혜사. 예, 네, 예. 네. 이긴자. 네. 이제 요것이 이만이인데. 네. 이만인데 네. 신편지에서 네. 나와서도. 예. 네. 다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 있죠. 이만이 말고. 인간이 네. 어. 말고 다른 인간, 또 다른 보혜사, 다른 목자, 다른 이긴자가 있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 이런 또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더라고. 아 그러니까요, 그때요. 예, 네. 계시록은 사람이 ]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니, 진짜 못믿더라고요 네. 어머니 그, 어머니도 요한 계시록을 읽을 때, 예, 네. 요한 계시록을 읽을 때. 과천 유재열 장막성전 있잖아요. 네네. 장막성전하고 신천지 장막성전으로 요한계시록을 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는 해결됐어요. 네. 어, 요한계시록이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 왜아니라는걸 어, 해결됐죠. 그 유재열 장막성전이 그부패돼가지고 이제 이만희가월월에 도망가서 이렇게 이만희를 통해서 장막성전이 이제 생기면서 교육을 음. 했잖아요 계시록. 네네. 그런 오평화가 멸망자고 뭐. 청주자고 네. 예, 그, 거 묵은 머리, 멸불, 짐승, 뭐, 그거 다 이름 있어요. 근데, 그, 명예 해선죄로 그걸 걸리거든요. 그걸 네. 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육 가르치는 거. 네네. 그거 다 걸고 넘어져서 저기 뭐냐, 고소하면 그걸 걸릴 거예요. 네네. 네. 이름을 갖고 와, 거론하면. 그렇죠. 네네. 네. 우리 이름 다 물어줘가지고, 그 명예 해선죄로 걸립니까? 저희는 살짝살짝 그렇게 해서 이름이 붙여서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베어트 <웃음> 종류는 명확하게 다 이름 붙여서 해놨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이제 사람도 바뀌고 네. 이제 유재열 장막성전이나 박태선 전도관 자체가 네네. 아예 처음부터 사입이 종교였거든요. 그러니까 <웃음> 박태선 있는 그 종교를 이만희가 배워갖고 나와서한 거라며 그게. 예 네, 맞아요. 박태선 밑에서 10년 있고 이재열 네. 밑에서 3년 이상 이렇게 있으면서 거기서 네. 수법을 배워갖고 네. 신천지 인들한테 그대로 써먹은 건데. 네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내용을 모르니까. 네. 그런 거짓말을 해도. 예. 네. 뭐 요한계시록이 결국은 요한계시록이 이만희 씨 자서전처럼 네. 자기 이야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청도에 핑된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어. 음. 그게 속은 사람이 우리가 박을렸어요. 나와서 보니까, 하나하나가 말도 돌려대고, 이루어진 거, 14만 4천 되면 이루어진 다거든요 이제 뭐, 14만 4천 과그이 뭐, 야4만리까지 다, 영생하고 축복받는다고, 그렇게 이제 마지막에 와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제도단것들면 흰물이라도 영상하고 복받는다는 게 그거라도 참고, 침댕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붙어 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14만 명이 넘었을 때. 네, 넘었을 때.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또 20만이 됐어도. 예, 네. 그런 역사가 안 이루어졌잖아요. 네, 네. 그, 이제 자꾸 흰물, 그, 14만 4천 하다가 흰물이 얘기하다가 계속 가, 거짓말을, 거짓말을. 참,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코로나가 네. 신천지 심판한 거예요. 네, 코로나가 신천지 심판도 했지만 코로나를 네. 통해서 네. 신천지에 빠졌던 어머니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예예 네. 네. 이 나왔을 거예요. 예예 네. 네. 이제 그 신천지 안에서는 몰랐는데 네. 코로나가 터지면서 신천지 밖에 나와서 신천지를 보니까 네. 네. 이게 이제 사기소 굴리고 자기들이 속았다는 걸 밖에서 보게 된 거죠. 예예 네. 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김남희 원장이 나와서. 네. 또 자기가 속은 거 이런 고백도 하고 하니까. 네.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네. 또 아직도 그게 맞다고 막, 그, 아직도 열심히 하고 하는 사람들 또 남아서. 네. 다른 사람들 막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천지에있으면돈 뺏기고, 시간 뺏기고, 그거 남아있을 필요가 없대요 거짓말이고. 하나도 참, 복 받을 것이 없어요. 거기 있으면. 그러니까 청년들도 보면 알바하고 직장 생활에서 번돈 예. 솔직히 거기 신천지에 다 갖다 바치고 (10년) (20년) 있어도 아무 돈 저축해 놓은 거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직장 생활도 못하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참 불쌍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융대받았어도 그렇게 했다매요 대출받아서도 네. 보니까는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제 적으니까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이 예. 부모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이 대출을 예. 많이 했더라고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걸... 저는 나와서 들었거든요 예, 예. 나와서 듣고 솔직히 말해서 김남희 원장 간지는 것은 제가 1 6년이 있어봤지만 김남희 원장도 말으로 12년 이만이고 같이 살았잖아요 예, 네. 14년 대긴인데 배운 것까지 하면 예, 네. 12년을 2만 이하고 같이 살았는데 그것이, 거기시고, 다 탈로가 나서, 그, 간증을 했는데, 그걸 왜못 믿느냐, 이거. 그러니까, 같이 살았는데. 예, 네, 같이 사, 1년만 살아도 들통 다 나잖아요, 비밀은. 그렇 근데 12년을 살았잖아요. 네, 네. 응? 12년을, 이만 명하고 같이 살았는데, 이만 명하고 살때 보니까, 몇 자리도 김밀성례로 뭐, 그런 식으로 해놓고, 예, 예. 응? 그걸 나는 간증도 꼭 기절 처통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생이 없다. 그리고, 처음부 제사장 우리가 제사장 제사장이 없다 예예. 이 소리 들은 게 얼마나 그말그 그 말이에요 나는 다 잘랐어요 아, 12년 예예. 동안 김남민가 김만민구 살았는데 김남민가간증하는 것이 맞지 김남민가왜 나올 것어요 가짜니까 나왔지 그러니까 그걸 좀 말해줘요 그러니까요. 신천지 사람들한테 예 신천지 사람들한테 꼭 말+ 말을 좀 할게요. 예, 그거 해줘요. 그러니까 그 빨리 없애줘야 돼 신전이가. 그러니까 인생, 예. 그, 인생 얼마나힘이요 허시, 예, 허시간 보내지 말고 빨리 빨리 나오라고. 전전 신전이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보면요. 은 예. 네네. 지금 정신 덜 차릴 거면 그러면서 다호히 달래. 예. 김남은 간증 못들었어 김남이가 네. 이만하고 12년, 만 12년 살고 두 번째는 14년 됐는데. 예. 응? 이년만 살아도 그김밀이에서 탈론한데, 십자님과 살았을 때, 김남이가, 응? 의심이 안 가겠냐고, 의심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거짓이니까 나왔다냐고. 그렇죠. 돈다 뺏기고. 돈다 뺏기고, 몸 뺏기고, 시간 뺏기고, 김남이가 그런, 그러고 나왔는데도, 음. 그걸 못 믿냐고, 막그러요 나는. 음. 안타깝죠, 응? 예, 안타까워요. 진짜 안타까워요. 지금. 그... 아는시간이 시간은 거기서 다 뺏긴 거죠. 억울해서 살겠어요 지금 아이, 그래도 이제 어차피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요 되돌릴 수 없으니까는 어쩔 수 없어요 또 그냥 남은 다른... 희망 생활 또 열심히 하고 네, 필요한 책자 있으면 부탁해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네. 주소 좀 찍어드릴 테니까 네. 그 택배로 좀 보내주시면 네. 그, 그냥 버릴 거면 그냥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그 책을 가지고 예예. 청년들 상담할 때 사용을 하거든요 예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 신천지 이만희 씨가 사기친 내용이 그 책에 고스란히 들어있으니까 다 있죠 네네. 책이 몇권인이야마 뭐. 그래서 그 책을 진성신체 테이프, 음. 테이프 뭐 아이고 이거 지금 버리장도 음. 그렇고 지금 배상을 받으려고 보상을 받으려고 지금 가만 놔두고 있거든요 음... 신전지 탈퇴자들 모여갖고, 우리 그거 보상받자고 하려고. 음. 탈퇴... 돈 많이 했잖아요신전지 그런 게 보상받아야죠. 네네. 이제 소송을 하는데 같이 소송을 해서 보상을 좀 받으려고. 네네. 나 아... 그러고 싶어서 탈퇴자들 음... 전화번호 좀, 뭐, 의이있다 그래서. 네네. 얼른 전화, 목사님한테 전화했죠. 아, 그러니까. 거기 아, 반원 소송도 네. 하고 있고. 네. 근데 이제 증거물이 좀 있어야 돼, 증거물이. 혹시 어머님. 예. 네. 헌금을 계좌 이체 하셨어요? 혹시 아니, 은행 은행 통장으로 헌금낸거 그런 거 있나요? 아니죠, 그 봉투가 있죠. 음, 그러면 이제 봉투로 낸그 네. 증거가 있어야 돼. 아, 도장 찍었던 거. 예. 네. 그건 이제 신천지에가 있잖아요. 예. 네. 그런 증거물들이 있으면, 예. 네. 만약에 이만희 씨가 안 죽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녔는데, 예. 네. 이만희 씨가 안 죽는다고 하고 신천지에 다녔는데, 이제 이만희 씨가 죽었다면 그건 사기잖아요. 예. 네. 그랬을 때는 이제 그반환 소송이나 피해 보상을 받으려고 네. 이제 재판을 하는데 네. 이제 그 대신에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가 아 증거가 네, 헌금을 낸 증거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알았으면 헌금금 두를다 가지고 나왔을 건데 네네 그거나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뭐냐 막 건축 헌금 낼때네 건축 헌금도 내고 계좌로 은행해서 계좌 이체하거나 네. 이제 그런 증거물들이 있으면 네. 뭐 그런 걸로 통해서 반환 소송을 해서 예, 우리, 우리 때는 그 계좌에 씨 그런 거는 봉투로 내요, 봉투에다 다. 그니까요, 러 그러니까 예. 그런 거는 아직도 정부나 재판부에서 예. 이제 증거가 없으면 그런 부분을 예. 잘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 어, 그래요. 예, 예참 그러네. 그래 아무튼 의원님, 그 하여튼 감사해요 목사님. 힘내시고. 예. 예. 아무튼 힘내시고. 예. 그, 다니시다가 신천지인이나 신천지인들 보면 예. 또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다녀 하죠. 음, 교회에서 하는 예. 행사 같은 거좀 참여하셔서 적지 예. 않게 예예. 건강 조심하시고 예예. 네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